나무아미타불만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꼭 집어서 조계종 천태종 다 좋은데 태고종 나무아미타불만 하세요. 어느 종파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 좋습니다만 일단 나무아미타불만 얘기할게요. 나무아미타불을 방금 제가 말한 식으로 하세요. 최고의 연불선입니다. 바로 연불선됩니다 나무아미타불하고 깨어 계세요. 화두 백날 잡아보세요. 안 되는 방식으로 화두 아무리 잡는 것보다, 이목권이뭐뜰 앞에 잔나무와 별 지랄 다 하는 것보다, 나무 아미타불하고 아미타불한테 다 맡겨보세요. 부처님하고 바로 접속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자성 미타, 내 불성이 바로 드러납니다. 아미타불과 하나님그 불성. 나무 아미타불 한 번만 해도 여러분 깨어나실 거예요. 빈말이 아니에요. 아미타불 한 번만 해도 정토 간다는 게. 진짜로 정토 가시잖아요. 다 좋은데 지금 나무아미타불만 얘기할게요. 오만니 방면도 좋고 다 좋은데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 아미타불께 기이합니다. 이 한마디면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 천태종, 뭐 태고종 모든 부, 불교 다 개벽됩니다. 단 나무아미타불 해서 내 불성과 접속하고 아미타불을 닮아서 내 지혜가 아공, 복공, 구공을 깨달아야 돼요. 나무아미타불 할때 나무아미타불 한 순간 에고를 초월한 나의 불성, 아미타불과 둘이 아닌 그 불성을 깨닫는 게 아공이고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을 또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이란 말이, 생각, 감정, 오감이 내 아미타불이 법신, 아미타불성의 작용이란 걸 아는 게 법공이고 아미타불의 육바라밀의 공덕이 내 안에서 똑같이 터져나온 걸 깨달을 때 구공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의 에너지가 내몸 안에 감돌 때 아미타불의 보신, 아미타불의 몸과 내가 하나가 돼요. 요게 음, 의성신, 에너지체 개발로도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나에서 아공, 복공, 구공과 의성신, 즉 에너지체 개발로까지 이어지면 바로 지상정토고 이미정토고 여기서 여러분 정토행자가 돼서 지상정토를 구축해내는 예, 선봉에서는 보살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절에서 몇십 년씩 견성한다고 하도 붙잡고 계신 분들 그 시간에 나무 아미타불 하세요. 정신이라도 맑아져요. 하도 잘못하면 눈 빨개집니다. 절에 가 보세요. 선방에서 나올 때 보세요. 스님들 눈 빨개 갖고 나와요. 상기돼 가지고 답도 없는 거 고민을 하니 머리 터지죠. 이렇게 바로 한 번에 맑아지는데 한 번에 맑아지고 바로 참나 찾는데 뭐 아공 복공 구공 바로 깨닫는데 아미타불 하나로 아미타불의 불성 깨달음하고 아공. 아공. 아미타불의 일체가 나툼이구나. 보고 듣는 모든 게 아미타불 나툼이고 나무 아미타불이란 말도 나무 아미타불 작용이구나. 법공 아미타불의 육바라밀의 공덕이 내 안에서도 샘솟는구나. 지혜와 자비가 터져 나오는구나. 구공. 아미타불의 그 신성한 에너지가 내몸 안에 감돌고 내 몸이 아미타불의 몸이구나. 무성신. 기독교 버전으로 할까요? 예수님 자비를 하는 순간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한 성령인 줄 알겠다. 아공.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였구나. 성령의 신비였구나. 예수님의 자비를 이 말도 성령의 신비였구나. 복공.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샘솟는구나. 여게 구공이죠. 그러면 아공, 복공은 칭의고요. 구공.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이 샘솟는 것은 성화입니다. 칭의 성화.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몸 안에서 실제로 그 에너지가 감도는구나. 영화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가 예수님 자비를 하나로 끝나요. 아공, 복공, 구공과 의성신이 나무하미탑을 하나로 끝나요. 나무하미탑을 하면서 호흡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굳이 나누면 나무하미탑으로 참각성 보리신각성, 양심성찰로 보리신 배양, 호흡수련으로 의성신 배양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나무하미탑을 하나로 일단 답을 하나로 꿰가면서 답을 내보세요. 그럼 지상정토 여기서 바로 시작됩니다. 언제 천상정토를 죽어서 갈 생각,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상정토. 바로 사이버정토, 지상정토. 여기서 바로 구축해야지. 우리나라 불교 개벽할 바, 방안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나무하미탑을 하는 거. 죽어서 정토 가려고 하는 그런 파 말고요. 그런 부류의 정토종은전 단호히 비판합니다. 살아서 지상정토 개척하려고 나무하미탑을 하는. 나무함미 탑을 하나로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가 바로 인가되는 나무함미 탑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제창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정토 정도 알아요. 이치는 아는데, 이렇게 지금 대승식으로 정리가 제대로 안돼 있어요. 죽어서 자꾸 정토 갈 생각만 해요.